<웃음> 아... 버스 스테이션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웃음> 쓸 때는 집이 가는 거예요? 네. 갈 때는 잘안 서대. 저쪽에서 쓰지 아마 저쪽에서 쓸걸저 맞은지 에서그 사람은 저긴 중점이고 <웃음> 저, 맞는데 사람이 없어서 잘안써어떤 때는 쓰고 요 앞에서 서 주로 이쪽으로 가는 거 집이, 집이 가는 거는 이쪽으로 가는 거 같아 아여튼 자신 부분이 저기 종점이고 여기서고 여기서 지나가야 지나가기는 손들면 될 거야. 근데.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높? No. 좀 <웃음> 몰라요. 어떻게요? 이거 너무 빨라요. 아, 나 서프라이즈 했었잖요 할머니, 옛모 살아들어요. y o u r 사람이 없어서 잘안 서. 어쨌 때는 쓰고 요 앞에서 서주로 입장으로 가는 거 집이, 집이 가는 거는 입장으로 가는 거 같아. 아무튼 자신 부분이 기 종점이고 여기 쓰고 여기를 지나가요, 지나가기는. 손들면 될 거야. 그렇죠> 아, h a there. Okay, this is the place. I think it's here. 종구천에 가요. 종구천. 네, 종구촌구쪽으로 지나. 여기 종구촌 여기 오는거 아니고 가는 거는 저쪽에서 타는데 저쪽 버스 서는 자리거든 저거? 응. 저요 앞에? 응, 응 거기서 쓰는거 같아 이거 소, 총촌이 거 한국 사람 아니에요 저는 한국 사람, 한국 사람, 아니에요. 사람 아니에요 너무 예쁘다 아감사합 중국? 홍콩 사람 홍콩? 어, 네. 홍콩 요즘 난리 났지? 한국 말요말리빨리 응, 그래, 홍콩도 가보서지 홍콩도 가보고 네. 중국도 가보고 네. 젊었쓸때 많이 네. 홍콩 아... 요즘 왜 이렇게 편한 시간에 그 나라도? 람은한빨 음. <웃음> <웃음> 이거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웃음> 네. <응>. 유리는... <웃음>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 한국 사람은 한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한 한국 사람이 한국 한국 사람 운동 갈 거니까. 아 운동 하니까. 아, 운동하다. 그래. 버스로 안 가요? 운동하그가 그래. 운동이요? 어뭐차올 거야. 아 여기 버스. 진짜 여기. 얼마나 더? 아 이따 오긴 와요. 원만보면 잠깐 물어보니. 아. 종점이라든지 일가려든지할 거야. 뭐 가르쳐 줄 거야. 근데 역쪽에서 말이 가던데 사실 가는 거는 중구청 쪽으로 가는 거, 집이 가는 건 이들 가던데. 저기 그 저기 동네 가려고 그래. 중국 동네. <웃음> 그 일본도 가잖아. 중국 동네. 4 5분을 타려고 한다고. 4 5 분? 음. 4 5분한 개. 한개 버스. 한번 들어어 이거 1번. 어, 한개4 5분 와요. 아, 4 5분 어? 와요. 오, 왜 왜? 왜이 y w h 우 is he i n i following me. 왜? 그래 <susurra>